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채무가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3에서 5년간 일정 금액 이상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현재는 비록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나 장래의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금부터 개인회생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개인 파산, 일반 회생, 워크아웃 등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비면책채권 유무 검토 및 변제 계획안 작성 시 유의사항 검토를 통해 개인회생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즉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총액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며, 종래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회생 절차, 일반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 남용으로 각하될수 있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개인회생을 개인파산, 일반회생, 워크아웃 등 다른 제도와 비교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향후 발생하는 소득을 통해 3에서 5년간 변제하는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반면, 개인 파산은 청산 가치 보장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반드시 처분할 필요가 없는 반면, 개인 파산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개인 회생은 청산 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 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가능하며, 개인회생은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도 가능한 반면, 개인파산은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에 제한이 있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는 반면 일반 회생은 채무 한도에 제한이 없고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개인 회생은 인가 후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여부가 결정되지만 일반 회생은 인가로 권리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회생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되는 반면 일반 회생은 담보권도 권리 변경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개인 회생과 워크아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회생은 조세, 보증 채무, 사채 등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한 반면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개인 회생은 법률상 최저 변제일만 지키면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하여 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이고, 워크아웃은 무담보 채무는 최장 8년, 담보부 채무는 최장 20년 이내에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그리고 변제 계획안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들의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소득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사실상 성공적인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개시 결정의 효력만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등에 대한 강제 집행 및 보전 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나, 개시 결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 시까지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 신청과 동시에 중지 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급여에 대한 압류 및추심명령과 부동산 임의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재산이 있다면 중지 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후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중지 또는 금지의 효력은 개시 결정으로 인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의 경매의 경우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되면 다시 속행되고 근저당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당매를 막기 위해서는 근저당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는 등 별도의 해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2항을 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둘째,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셋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넷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다섯째,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여섯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일곱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여덟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채무자의 악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수령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금액에서 각종 재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용소득은 변제기간 동안 전액 투입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당장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변제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더 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재산 분할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면제나 담보 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채무자의 가용소득이나 보유하는 재산의 처분만으로는 부인권 행사로 증가될 청산가치만큼을 변제하지 못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595조 제6호의 사유로 기각될 수 있고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는 파산 절차가 예정하고 있는 청산가치의 배분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 개인회생 채무자가 그 개시 신청 전에 부인권 대상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원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 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보다 부인권 행사 명령 또는 변제계획안 수정 명령 등을 통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지 않도록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계획에 대하여 인가 결정이 있은 때에 변제계획은 효력이 생기며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연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권리 변경의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변제 계획의 구속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며 변제 계획 인가 후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누락된 채권자에게는 별도로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